ISTJ와 친하게 지내는 남사친, 여사친이 있는데 그 친구의 생일 당일날 자정에 축하 인사와 선물을 준다면 그건 호감 시그널입니다. 아무리 ISTJ가 상대에 대한 연애 감정이 없다고 둘러대도 평소 타인에게 큰 관심을 쏟지 않는 ISTJ에게 그 정도 행동은 엄청난 호감 신호입니다. 이땐 ISTJ의 기브앤테이크 원칙에 의거해 똑같이 ISTJ 생일 당일날 자정에 첫 번째로 축하 인사와 선물을 보내면 ISTJ는 속으로 내적 배스를 주면서 기뻐할 것입니다. <목소리> New Doshi c h u n h a j j y o n g San Yoo Tong h ISTJ YUI Hon Shin Go h s h i l b 1 h e a d n a i d s t j World Membership A g h s h y n s e y y o Vlog ASMR d u n o n e g e Benefit y New l e